<웃음> 네, 제입대를 앞둔 <웃음> <웃음> 녹색 명함인데, 어쨌 뭐, 저 의미보다 재미를 좋아하는 재미주의 녹색 운동가고요도랑입니다한7권의 책을 아마 아는 책을 가지고 같이 시민운동에 대한 이야기 를 해보고자 합니다. 낙천낙선운동, 뭐, 호주제 폐지, 뭐, 동강댐 백지와 금융신명, 뭐 어쨌든 시민운동의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뭐. 그러나 지금 침체된 시기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소개시킨 책입니다. 150만부가 팔렸습니다. 자관소에그 많던 신앙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도대체 그 화려했던 기억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일한 당신 활동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근 아까 얘기했죠. 매일매일 저녁까지 야근해서 분명히 나는 정식 퇴근하는데 미안하게 만드는 그분 회의를 하는데 지금 막 거의 나라에 있 백성처럼 막 서로 해가지고 결국 그 하지도 않을 거 끝내 회의하는 그분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200만 200만 보았어요 헤민 씨맨 멈추는 길어서 보이는 것들 멈춰 오면 사실 이렇습니다 원래 있는 건 되게 초췌하고 외로웠던 우리 그리고 남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대신 다른 겁니다. 2014년 무한도전 갤린더 곧 나옵니다. 왜 시민들이 이걸 광클을 해가면서 받으려고 할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되게 재밌고 참여하고 싶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250만 명, 이번까지 하면 250만 판인데요 처음 무한도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황토랑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1회 때, 2회 때, 미친 짓이죠? 근데 점점 갈수록 샐러리맨들의 공감을 사는 무한상사 그리고 팀웍을 주는 감동을 줬던 조정 그리고 음원 올킬 자유로운 가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나비효과인데 이게 벌써 북극과 이걸 해서 서로 게임을 해가지고 되게 웃으면서 했는데 그 메시지는 그 어떤 과학자의 그래프 정치가연설 보다 사람들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팍팍 히게했다는 거죠 아 진짜 600만 봅니다 <웃음> 네, 클램버크. 네, 좀더 커지고 있어요. 팀워크의 전형을 보여주죠요 각각의 갖고 있는 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공을 할수 있는가를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끄크알고에는 활동가들에 꼭 필요한 그런 소식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변동규입니다. 키큰거 빼고는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좀 부족해요. 키큰거 빼고는 주역이자 센터예요. 근데 아, 내가 3 40개는 필요 없구나. 어떤 놈이 되겠지. 주역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경기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강백호 무식한 예, 놈인데 가여갖든이 사람이 천재지만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2만번의 슛을 쏩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결로 최고의 명언 왼손은 거들뿐이 <웃음> 최고의 명을 언 남기게 됩니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800만 입니다 예, 아시죠 소설 영웅물입니다 여자분들은 안먹수 있겠지만 800만 봄팔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무협의 진리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이 무린 고수들은 금강불개지식마주도 안죽는 그런 몸을 원합니다 활동가들도 이런거 될수 있습니다 대신 운기조식을 해야 됩니다 쉬어야 된다는 거죠 여유있게 공부하고 취미로 삼고 비전을 삼는 운기조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처장이나 단체들이 책기면 중간간사람 주와인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내공, 내공이 없는 초식은 사실은 파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치게도 할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활동가들은 이런 뭐, 마시지 기회 후, 이런 내용조차 배울 수 있는 기회, 그 공간, 스승도 되게 없다라는 거죠. 1 7 0만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했죠. 이혼복 선생님의 몸나라, 이니나라 네, 이건 고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지 않아도 이웃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자기가 하는 경계를 넘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단체에서도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저 부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대신 같이 일은 해요. 그러나 일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벽을 이렇게 넘으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거를 되게 하는 게 힘든 거죠. 바람피기 좋은 날. 한 사람이라고 계속 살 수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없는 거죠. 어쨌든. 네. 환경, 노동, 여성 복지, 마을 이 여러 가지들이 내가 천국의녹수 열이라고 하지만 귀런 돈는자연인들로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최고에서 베스트셀러 4천만부 수학의 정석 원투입니다. 다들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좀오래되신 분들 저희개념원리로했어요 <웃음> 네, 어쨌든 수학의 정석은 집합과 명제 앞에 부분만 까맣죠 대부분 뒤에는 잘안 넘어가고 이겁니다. 집합은 조건과 모입니다. 더 모르고 혹시 기억 났어요? A와 -E B 합집합이 B -E -B 집합은 A, A집합과 -E -B B집합 -E -B 교집합이다. B -E -B 물론 법칙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집합과 조건에 시민사회, 시민운동이 다 섞여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명제입니다. 참가가 지이 중요한 건 송혜교는 여자다. 모르죠? 송혜교는 여자는 충분조건이고, 여자는 필요조건이야 왜요? 송혜교는 여자지만 여자는 다송혜교가 아니니까요. <웃음> 이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법칙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는 충분 필요조건을 다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신사행정은 이유로의 어머니다. 맞죠? 이 일곱의 어머니도 심사입니다 이게 충분 필요 조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저는 플랜 B든 여기 모이시는 분들의 이야기든 그 관계들이 그 새로운 운동 아니면 신나는 활동에 단순하게 부분이나 필요 조건 혹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딱맞으면 들어가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